릴링이 됩니다 뭔데? 빨리 오긴 하는거야? 어, 이거 문어면 대박인데? 문어가 아닌거같은데? 아. 아. 와. 너무 대부러질 것 같아. 문어일까? 코크 박는 게 없었는데? 밀린 되는 건 신기하고. 문어다? 미치겠다. 큰 거다. 야, 이거 랜딩 어떻게 해야 되냐. 야야야 야, 야, 제발 안돼 안돼 아나 미치겠다 <웃음> 킬로짜리인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와 환장하시겠네 아 킬로짜리 놓쳤어 눈앞에서 놓쳤어 저기 가고 있어 야야 야, 너 가지마 미치겠다 진짜 있구나 엠마 가지마 <웃음>